안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오늘 가지고 온 수산물 바로. 강도다리입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에서는 이 강도다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중국 수입산이 있고요, 제주 양식 이두 가지가 이제 유통이 됩니다. 이 봄이 되면 이 수요가 늘어나는 그런 어종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은 바로 이 강도다리를 리뷰해볼까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요 봄이 되면 제철이 아닌데도 이 도다리들을 많이 찾으세요 사실 시장에서 불리는 도다리 대부분은 이 문치가자미를 그렇게 부르거든요 봄에 많이 잡히고요 아마 쑥국하고 잘 어울려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 보면 은 이렇게 도다리 쑥국용으로 판매되는 그런 문치가자미도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이 매스컴의 힘인 듯합니다 그래서 문치가자미는 5홀 이후가 맛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진짜 도다리라고 하는 생선은요 이 담배쟁이라고 부르는 이 담배도다리가 진짜 도다리예요 보통 횟집에서 사용하는 도다리 새꼬시는 이 새끼 돌가자미나 이 강도다리를 보통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요즘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쯤까지 얘기하고요 이제 강도다리를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점액질이 굉장히 많고 껍질에 돌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느러미에는 이제 검은 줄무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강도다리를 이렇게 뒤집어서 보게 되면 이 줄무늬가 조금 더 확연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몸통의 모형은 길쭉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원형에 가깝게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 강도다리를 빠르게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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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n I chase like that, yeah, I play so strong with a knife in the back I'm a swing home run like a baseball bat Gonna see me rise, you can hate on that I don't play both sides, do me no cap I'm a ride or die for my dreams on tap I'm a fly real high, you ain't see me slack No, it's not how you fall, it's how you get right back up That's how you get tough Calluses on my hands so rough, yeah, I call your bluff I'm not the one, mess with me come out with none Cause I'm so done, you had your fun And now you're gonna face down the barrel of the gun Cause I got a full clip, put your name on it But I'ma let you s e i d e cause you ain't worth it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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강도다리 회를 한 접시 완성을 했습니다. 굉장히 푸짐해 보이죠? 이 길쭉하게 쓴 거는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웃음> 이거 그냥 한번 썰어봤고요. 식감은 엄청 쫄깃쫄깃하면서 탱글탱글 합니다. 어, 약간 와드득와드득 거리는 그런 식감이 있고요. 이... 지느러미살. 아, 여기는 약간 기름이 톡톡 튀면서, 어, 또 씹히는 맛이 있구요. 이 맛은 이게 특별한 맛이 없어요. 어떤 지방이나 뭐 그런 거를 막 느낄 수 없이, 그냥 식감만 좀 많이 살아있어요. 네, 그런데요. 제가 이거를 이제 손질하다가 발견했던 부분이 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속안에 노란색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게, 주사자국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이 부분이 탈날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이제 궁금해서 한번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잘못 본걸 수도 있어서 이렇게 이제 항생제 같은 거 놓게 되면은 주사바늘 이제 곱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혹시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뜯어 봤는데 이렇게 하나씩 빠져요 방금 먹은 건 아니에요 네. 네, 또 이렇게 해서 궁금해서 한번 영상에 넣어 봤습니다. 자, 이회 맛은, 어, 좀 밋밋해요. 어, 특색 있는 맛도 없고 기름 맛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조금 더 숙성해 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닥 그렇게까지 해서 숙성해도 맛이 많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서 요거는 회덮밥 용으로 만들어 보면 맛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워낙 이제 식감이나 이런 것들이 좋잖아요 그래서 막회를 만든다던가 무침을 만든다던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면은 조금 이렇게 잘 어우러질 것 같아요 이제 식감이 있는 그런 음식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무 회를 전부 다넣었고요 야채 같은 경우는 이 샐러드용 요거로 뭐 사용을 하면은 굉장히 편합니다. 자 이렇게 양푼으로 또 먹어야 또 이것도 제 맛이 있죠. 그리고 이제 회 양이 좀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먹는또그 맛이 있어요. 이 고추장하고 다른 거하고 좀잘 어우러지니까 아 이게 훨씬 더 좋습니다. 탱글한 식감이 이 회덮밥하고 잘 어울려요. 뭐 회무침이나 막회무침 이런 거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예, 해서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김에다 싸먹는 거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강도다리하고 관련된 리뷰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